보험용사 나팀장님께서 교직원 영업을 정말 오래 하셨어요 고객님들 분들 중에서도 교사분들부터 뭐 학교 내에서 일하시는 행정직 교직원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고객님들을 어, 다수 보유하고 계시는데 꼭 필수로 추천해 주시고 싶은 보험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 코너를 좀 만들었습니다 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가장 추천해 드리는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3월 25일이었나요? 민식이법이 발효가 되면서 이 스쿨존 사고에 대한 법규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직원 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더 올라가지 않나? 음, 맞습니다 네네.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최소 두번 이상은 스쿨존 영역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지나간 차량에 뛰어드는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음. 만약에 초등학생의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운전자 보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6주 이하의 사고 같은 경우는 보험사마다 합의금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500에서 700만 원까지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을 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고객이시라면 500만 원까지 형사합의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거고 가해자인 운전자의 경우는 벌금형 정도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벌금 또한 보험사에서 나오는 액수만큼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고객 중한 분은 스쿨존 물론 영역은 벗어났지만 학교에 근무하시고 퇴근길에 빗길에서 신호를 잘못 보고 빨간불일 때 저희 가해 차량은 직진을 했고 직진한 차량과 차대차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보험금이 계약자에게 지급된 사례입니다. 이렇듯이 운전자 보험은 저희들이 뭐 생각하는 끔찍한 사고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 중대법규 위반 같은 경우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그리고 뭐 보도 침범 이런 간단한 사고일수도 접촉사고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되고, 그리고 벌금형 나오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필수 보험으로 생각하시고 가입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운전자 보험하면 뭐 1억 형사비금, 뭐 사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어, 교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출근길, 퇴근길에서 스쿨존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하려고 해도 발생하실 수 있는 사고,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이나 대물과 관련된 부분은 민사적으로 처리가 된 거고 네네. 경찰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형사합의도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들도, 이런 소소한 보상 사례들도 분명히 많다. 최근에는 또 이제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이었는요 음, 이런 분들한테도 추천하는 담보들도 따로 있잖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해자인 경우, 뭐 벌금 담보나 변호사 비용이나 형사 합의금 위주로 옛날에는 많이들 가입하셨고요. 최근에는 흐름이 바뀐 게, 내가 다쳤을 경우, 내가 중대법 위반의 피해자인 경우, 상해 후유장애까지 담보 옵션으로 넣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 제 고객의 사례인데, 학교에서 근무하시고 퇴근길에 신호위반 차량에 피해를 당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저에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본인이 다치는 부상치료비 14급 기준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특약을 가입하셨고요. 14급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병원에 한 분만 가게 되면 14급 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가 중앙성 침범을 해서 중대법규 위반의 피해 차량이 되셨습니다. 이 경우 중과실 피해 보상치료비란 특약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고 대인접수로 한 번만 병원에 갔을 경우 14급을 받는데 최대 200만 원까지 험료를 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회사에서만 25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가면요 그때 약간의 충격은 받으셨어요 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경우 허리디스크, 목디스크까지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분이 가입하셨을 때 3% 이상 후유장애를 가입하셨고요 기존 보험에서 3% 이상 후유장애를 두건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가입이 되셨는데 디스크는 질병이지만 교통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기여도에 따라서 2에서 3% 정도 부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전자 보험 플러스 일반 보험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사상의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가는 별개로 네 별개로 네, 보상. 합의금과는 또 별개로 네.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네네 네. 네, 이런 금액을 또 보장받을 수 있다 네 교직원분들, 선생님분들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응, 차량 운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보험 필수로 좀 가입하셔라 운전자 보험은 내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까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보험료는 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지출하시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가치가 높은 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은 대안들 도움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